자 돌을 만들어 주기 위해 똑같이 큐브를 하나 불러와 줍니다 자그 다음에 중심점을 이 수조 바닥으로 딱 맞추기 위해서 먼저 에디트 모드에서 이렇게 Z축으로 1을 올려 주시고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0.5만큼 Z축으로 올려줍니다 자그 뒤에 스케일이 너무 커가지고 스케일을 좀 줄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납작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에디트 모드로 들어와서 돌처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처럼 만들기 위해서는 좀 튀어나오거나 들어가거나 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면이 부족하므로 이 면을 늘려주기 위해서 클릭을 하시면 이 서브 디바이드라고 써 있는 게 있는데 서브 디바이드를 눌러줍니다. 자 서브 디바이드를 누르면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걸볼수 있는데 저희 왼쪽 아래 창에서 단계를더 주면 이렇게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고요. 저는 딱 1단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가운데 점들을 전부 다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이 Alt Z를 누르면 가운데 점을 다 잡아줄 수 있습니다. 자 그런데 제가 계속 작업을 하다보니 이돌 위의 것은 안 보고 싶어가지고 이 돌만 보이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슬래시 버튼을 누르면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는 오브젝트만 이렇게 보여주는 모드가 됩니다. 자이 상태에서 스케일을 할 건데요. 그냥 스케일을 하면 아주 뾰족하게 이상한 모양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주변도 같이 움직이는 스케일을 해줄 것인데 자이 위에 보시면 프로포셔널 에디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다시 스케일을 해보면 웬 회색 원이 하나 생깁니다. 이 회색 원 영역 안에 있는 점이나 선 면들은 다 같이 스케일이 되는 것인데요. 이 회색 면을 늘리거나 줄인 방법은 스케일 스코롤를 당기거나 밀어주면 바뀝니다. 저는 적당히 이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렇게 그냥 스케일을 하면 Z쪽으로도 옮겨져가지고 상당히 이상한 모양이 되는데 다시 Shift Z를 눌러서 높이는 변하지 않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렇게 튀어나온 모양이 됐고요. 다음으로는 이 가운데를 살짝 높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다음에 이 부분들도 다 잡아서 살짝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. 프로페셔널 모드를 꺼주는데 단축키는 5입니다 자이 도를 깎아 줄 것인데 이 자기가 깎고 싶은 부분에 점을 하나 잡아서 Ctrl Shift B를 누르면 이렇게 베벨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이 베벨을 한 후에 이 면을 보면 사실 말이 안 되는 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 사각형인데, 가운데 부분이 잘려있지 않기 때문에 옆에서 봤을 때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면이 되는 건데요. 가운데 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Ctrl-T를 누릅니다. 그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점을 하나 잡아주신 다음에 이동키를 두번 누르면 이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, 이런 식으로 디테일을 좀 늘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위에 면도 깎아 주실 수 있고요 자기가 원한 모양으로 디테일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이 부분에서 저는 선을 하나 더 주고 싶은데 이제 선을 연결하는 법은 점을 두개 선택하고 J키를 누르면 이렇게 선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여러 개를 선택해서 다 같이 대배를 한꺼번에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엣지가 하나 생성이 됐으면 X키를 누른 다음에 d i s 엣지 l 라는걸 누르면 이게 라인만 사라지는 것도 가능합니다. 자 지금 계속 점을 선택해서 했는데 점이 아니라 이렇게 라인을 선택해서도 Ctrl+Shift+B가 아니라 Ctrl+B를 누르면 레벨이 됩니다. 자 이런 식으로 당겨주면 또 다른 디테일이 생성됩니다. 네, 이러면 적당히 돌이 완성되어서 다시 슬래시를 눌러서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도 보이게 해줍니다.